<웃음> 네, 제가 화요일 날에는 어,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꿈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이라는 어, 그런 주제로 어, 그게 길몽인지 이제 해몽을 했는데 오늘은요 그게 거기서 살짝 빼먹은 게 있어서 어, 사람이 죽었어요 어, 사람이 죽는다는 건 길몽이다 흥몽이다 어, 대체적으로 어, 길몽인 확률이 더 높아요 흥몽일 때보다는 음, 근데 이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거은요 어, 다시 부활하는 것은요 길몽일 때보다는 흉몽일 때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럼 대기대기 흉몽이냐 라고 한다면 글쎄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어, 일단 죽었다라는 것은 일의 종결을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어, 잘 마무리가 돼서 어떤 나한테 수익으로 이어졌다 라고 어,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이 끝났는데 죽음으로서 끝났는데 이게 다시 살아난다면, 어, 나는 종결한 일이 다시 새롭게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음, 그것을 다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아, 그 다시 한번 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짜증나, 씨!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길봉이 있어. 있고 흥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똥꿈, 음, 똥꿈 있고 또뭐 있지? 아, 똥꿈 전에 또 이것도 있다. 어, 아, 일단 똥꿈으로 할까요? <웃음> 똥꿈 말 나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똥꿈으로 갑시다. 그럼 <웃음> 요즘 여러분 똥꿈 자주 꾸죠 어, 똥꿈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그 오줌, 오줌 눞는 꿈. 어 그런 꿈도 좀 많이 꿔요 음 일단은 그러면 똥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다 똥꿈이 길몽이 되려면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똥이 어떤 색, 어, 똥이 어떤 색깔이 가장 좋은 것일까? 어 그렇죠 똥은요 황금색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음. 어, 그건, 그건, 기, 그건 저도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냄새가 어때야 될까요? 그쵸, 냄새가 꿈속에서라도, 어, 비유가 상하면, 되, 아, 비유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 똥 냄새를 딱 맡았는데, 오, 안뭐냐 오, 어, 미칠 것 같아, 어, 코가 썩는 느낌이야. 이런 거면 그 좋은 꿈이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똥에서 냄새는요, 한마디 구설 같은 거예요. 어, 똥에서 냄새는 구설이다라고 그 똥의 색깔은 그 돈의 순수함을 나타낸다 문제가 있는 돈인지 문제가 없는 돈인지 그래서 꿈속에서 똥의 냄새는 그쵸 노이즈를 본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의 강도에 따라서 그 냄새를 맡고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떠한 구설이 생기는데 그것이 쉽게 풀려나가는 구설인지 아니면 어. 내가 얻은 건 요만큼인데 구설이 있다만 해가지고 그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똥을 몸에 묻는 꿈은요 대체적으로 몸에 묻는 꿈은 좋은 꿈은 아니에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똥을 갖고 오는 거어 아니면은 그똥 트럭이 이렇게 후진을 해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다가 황금똥을 갖다가 잔뜩 어, 투척하고 가는 거. 근데 내가, 어, 황금동이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탁 끌어안는 거. 이런 거는, 어, 그런 건 길몽이에요. 깔끔하잖아요. 이럴 땐 뭐야? 어, 복권을 사야지. 어. 자, 그런 거고. 안 그러면, 그럼 어떤 무슨, 그, 그 트럭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겠죠. 어떤 보상을 받는 거라든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거는, 어, 각자의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 대체적으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길몽은. 자, 그러니까 또 어떤 꿈이 있어요? 어, 똥을 갖다가, 막, 이따만한 숫골을 막 퍼먹는 거지. 꿀, 꺽꿀꺽 꿀, 꺽꿀꺽 <웃음>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지저분한데요. 어, 꿈속에서는 그게, 어, 길몽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거 먹는데, 이걸 갖다가 깰짝깰짝 먹으면서 인상 인삼찜... 찍는, 이렇게 하고 먹는 거는요 절대 좋은게 아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어 구설과 시비에 어그 뭐지 그 냄새나는거 별로 유쾌하지도 않는 일로 인해서 그 있어도 그딱어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냄새가 났고, 색깔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금전 문제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무조건 똥꿈이라고 좋다, 나쁘다라고, 어, 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를 따야 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음, 옷에 묻는 것도 그닥 좋은 꿈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들고 온다든가 누가 우리 마당에다 툭 척 해준다든가, 이런 게 좋은 거고, 그냥 꿀꺽, 꿀꺽, 꿀꺽, 꿀꺽 생기는 게 좋은 거다, 라는 거죠. 어, 그리고 손에 묻거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거 갖다 닦아내요. 그럼 금전적인 손실이 있거나, 만약에 임산부 같은 경우라라고 한다면요 이, 팔이나 옷에 묻은 걸 갖다가 세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갖딱하게 되면 유산을 할 수도 있는, 흉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똥이라고 해서 다 좋다? 어, 라는 어떤 편견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어, 보니까 똥, 어, 똥, 와인 똥밭이야. 막 똥이 근데 여기저서 다 냄새가 나. 어, 그럼 그 돈은 깨끗한 돈이다 아니죠. 어. 깨끗한 돈이 아니면 어떤 돈인가요?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로비를 받는가, 블랙머니 같은 거 있잖아. <웃음> 그 뭐지? 그 뭐?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 뭐 뇌물성 짙은 어떠한 문제 요소가 되는 뭐 그런 거어 선고했는데 얼마 이상 하면 뇌물 되는 것처럼 있잖아 사각박스에다 돈겠자뭐 이런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먹으면 탈라는돈 아무튼 그래갖고 막 똥이 군데군데 있어 이게 밟으면서 신발에 묻는데 기분이 나빠 일단 내 신발에 묻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 하는 거는요 그거는 깨끗하지 못한 돈이라고 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깨끗하지 못한 돈이다 문제 요소가 될 어. 확률이 다분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막 파리들이 막 똥파리들이 나한테 아, 막 웅이 웅이면서 날라다니고 나한테 아 막이 싫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어떠한 그돈 문제로 인해서 관제 구설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기, 막 해몽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똥꿈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거다? 아, 아니에요. 똥꿈이 좋은 케이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항상 구설과 시비가 따라 <웃음>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소변은요 어, 여러분 제가, 이건 제 실화예요. 어, 실화데 그 옛날에 그걸 무슨, 뭐지? 고려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공주가. 동생의 꿈꿈인가 언니가 꿈꿈을 갖다가 샀다잖아요. 그래 갖고 자기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소변을 봤는데 마을 전체가 다 자기 소변에 잠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공모가 되잖아요. 어, 원래 혼처는 뭐 자기 언니한테 들어왔는데 동생이그 꿈을 샀기 때문에 동생이그 혼처를 갖다 가로채 가지고 동생이 공모가 되는 그런 꿈이 있었죠. 근데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어, 뭐 근데 저도 언덕 같은 데서 어, 소변을 본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정도까지 대단하지는 않았고. <웃음> 근데 그게 뭔데요? 라고 했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제가 천명을 돌파했어요. 어, 구독자를. 음, 그러니까 소변도 어디서 봤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소변 보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고 좋은 곳인지 아니면 집안에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에서 그랬다든지 대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어, 소변은요. 계약과 관계가 있어요. 소변을 갖다가 슉 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가 계약이 시원하게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게, 어, 계약, 결혼, 뭐 이런 것도 관리가 있어. 왜냐면은, 그, 아니면은, 인기? 뭐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야. 뭐든지 시원하고, 맑고, 어 콸콸콸 이게 좋은 거지 찔떡찔떡 하는 소변은 좋은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찔떡찔떡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시험 같은 거칠때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꿈을 꾸면은요 어 이게 흉몽이면 어떻게 해요? 흉몽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 그 하얀 동전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도 있고 100원짜리 동전도 하얗죠? 거기다가 꿈을 얘기를 해요. 꿈을 얘기를한다면길 가면서 뒤로 휙 버려버려. 그러면은 어그 저기 막그 동전을 주신 사람은요 어 꽁돈이 생기는 것으 좋은 것이고 어그 동전 주사한테 아무런 해가 안 가요. 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 꿈을 갖다가 그 동전에 팔아 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꿈 꿈이 뒤숭숭하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꿈에다 아 동전에다 꿈을 얘기하고 그냥 뒤로 버리고면 오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웃음> 그러면 뭐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은, 어, 진, 이게 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가는 경향은 있어요. 뭐, 꼭 나중에 가서 좀 풀리기도 하고, 나한테 큰 탈이, 어, 조금, 뭐, 귀찮고 성가신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소변과 대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변이든 대변이든 어, 깔끔한 게 좋은 것이고 소변도 이렇게 어, 저기 막 보다가 꿈 속에서 옷에 묻는다라고 하면은 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러면 그만큼 일이 꼬이고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오겠다라는 거니까 고를 때는 조금 뭐 내가 무슨, 그, 서류 같은 거 접수할 때 꼼꼼하게 더블 체크를 하던가, 아니면, 어, 아니면 내가 진짜 컨디션이 되게 좋거나 그런 날 가서 한다던가, 어, 그렇게 하면서 나쁜 일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꿈의 몽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